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 번 동영, 저 지난번 동영상에서 호흡법을 꼭 어, 가르쳐 드렸는데 호흡법과 함께 이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어, 이제 운동법이 있습니다. 운동법을 꼭 하셔야 돼요. 호흡법과 함께 이걸 하셔야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호흡법과 함께 이걸 하셔야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아 이거는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 이거는 그냥 대사증후 치료법 그그 검색하셔서 거기서 배우시기 바라고 그 일단은 뭐 구체적인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안하고 피를 위로 끌어올리면서 이 호흡법을 하셔야만 가스가 올라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치료 원리 중에 힘이 가는 곳에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 이쪽으로 뭐어 피가 이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돼요 피가 한참이라도 나면 여기 핏줄이 쫙 올라와요 그죠? 응. 그러니까 피가 가는 곳에 아,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 이런 치료 원리가 있어요. 치료 원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심각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치료할 수 없고, 그냥 단순한 소화불량 분들은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셔도 제가 하라는 것만 하셔도 단순한 소화불량은 굉장히 쉽게 치료가 됩니다. 뭐, 뭐 시질적으로 그냥 몇번 하면 치료될 수도 있고 하루나 이틀 정도 해야.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 여러분들이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시고 최소한 만약에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어, 하루 정도는 어, 좀 끈질기게 한번 해 보십시오. 좀 아, 취임하신 분들은 한 이틀 정도로 해 보시고 어, 그런 다음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 거짓말을 하려고 이 동영상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 하여튼 일단은 피를 올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혈액순환 그 우리 몸의 피가 어떻게 도느냐에 대해서 조금 한 번만 설명해 겠습니다 일단은 심장에서 나갔던 피는 온몸으로 뻗어나갑니다. 뻗어나가면서 위로도 올라오고 밑으로도 내려가고 뭐 팔로도 가고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심장에서 그러니까 좌심방 좌심실로 내려갔던 그 피가 대동맥을 통해서 빠져나가면서 세 갈래로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이 머리 쪽으로 올라오는 머리와 팔 쪽으로 올라오는 자위 오름동맥이라고 있습니다. 목 오름동맥이라고 있습니다. 목 오름동맥, 목 쪽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목 오름동맥이 있고 하나는 아래쪽으로 배, 창자와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그위 대동맥이라고 있습니다. 위 대동맥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는 다시 심장 쪽으로 들어가서 심장을 움직이기 위해서 힘을 발생시키는 관상동맥이라고 있습니다. 관상동맥인데 이 이제 여러분들이 신진대사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목 오른 동맥으로 올라오는 피의 양에 비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피의 양이 더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허리를 너무 굽프리고 있거나 목을 너무 수그리고 있거나 막 스마트폰 하면서 계속 목을 수그리고 있으면 소화불량 증세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목을 수그리는 거 굉장히 위험한 동작입니다 학생들한테도 제가 강곡히부탁드리기는 책상에다 책을 피워 놓고 이렇게 보지 마세요 항상 이렇게 책 스탠드 있잖아요 어, 그걸 놓고 이렇게 목을 약간 세운 상태에서 보셔야 됩니다 너무 계속 이 동작을 책상에 책을 눕혀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가스가 올라오는 길이 막혀 버리고 피도 점점 안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 되면 결국은 뇌 쪽으로 가는 피도 점점 약해지고 뇌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목 혈관도 좁아지고 그렇게 가스도 정상적으로 안 빠져나오고 그리고 막 이런 굉장히 악순환이 반응, 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목오름 동맥, 그러니까 머리와 뇌와 얼굴과 팔로 올라오는 피의 양이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타타타는 현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목오름 동맥 쪽으로 올라오는 피의 양을 조금 더 느리시면 가스도 더 적극적으로 올라오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호흡법, 아까 기억하시죠? 호흡법과 함께 동작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하면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 그죠?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이동하고,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힘을 이 위쪽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자, 팔을 이렇게 한다. 자, 보세요. 그죠? 네. 팔을 한다. 혹은, 팔을 이렇게 움직이요 혹은 샤도우 복싱 동작을 한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한다 또 어깨를 덜썩 덜썩 거린다 그러면 이쪽 힘이 올라를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깨를 덜썩 끓리는게또 의외로 효과가 되게 많아요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폐를 들었다 냈다 하면서 위장하고 간격을 띄었다 뗐다 하면서 위식도 가략관이 잘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깨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혹은 목을 이렇게 흔들었다, 이렇게 했다. 목을 자꾸 흔들면 무조건 트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 했을 때 치료되는 과정 중에 트림이 나오는 그 과정이 있지않습니까그죠 목을 흔들면, 자 바람을 불면서 목을 흔들면 무조건 트림이 나옵니다. 이런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뭐 짧게는 뭐 5분만 흔들어도 트림이 나옵니다. 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옆으로도 이렇게 하시고 어, 이렇게 혹은 목에다 이렇게 힘을 주시거나 음? 혹은 그 락 가수들, 그러니까, 락싱어들이 그 헤드뱅잉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숙으려갖고 무릎, 무릎에다가 양손을 잡고, 대고, 안 그러면 목을 다칩니다. 머리를 막 흔듭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호흡을 하시는 거예 호흡을. 자, 호흡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호흡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동작과 함께 호흡을 하셔야 되는데, 호흡을 너무 짧은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해버리면 여러분들 이 가슴 압박이 확 피가 막 과도하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가스가 올라오면서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호흡인데 호흡은 긴 텀을 갖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5초에서 10초 정도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그죠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꼭 기억하시고 자 세게 안 내버려도 됩니다 한번 뭐 세게 불어도 상관없는데 자 평생이 세게 뭐한한 한 번씩 세게는 불어보십시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세게 불지 말고, 자 약하게, 그렇죠? 혹은 이렇게 세게 불어도 됩니다. 어, 불어도 되는데 한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평상시 호흡, 평상시에는 항상 숨을 하든가 혹은 코로 이렇게 내쉬는 호흡에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냥 원래 하던 호흡 스타일로 가만히 있어버리면 여러분한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호흡 메커니즘을 조금 변형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혹은 장수 여러분들 오래 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호흡 메커니즘에 대해서 꼭 조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절대 제가 뭐 복식호흡이나 뭐 폐호흡이나 이런 거 이런 말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호흡은 복식호흡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자, 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 자, 이 동작 하는데, 아, 또,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본 자세가. 빨리, 저그 여러분들 치료하시길 바라니까, 자, 의자에 앉으세요. 의자에 앉는데, 등받이가 없는 의자 있죠. 그, 스툴, 스툴 형태의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를 뒤로 내미세요. 엉덩이를 뒤로 내밀고, 허리는 약간 뒤로 이렇게 세우세요. 약간 세우고, 가슴을 들어 올려 가슴을 가슴을 볼록하게 이렇게 들어 올리면 배가 쏙 들어가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폐를 약간 수축시키면서 위장과의 관계를 좀 띄우면서 가스가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열어주면서 자이 자세와 함께 이 자세와 함께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가 더 적극적인 방법은 이렇게 물병이 있어요 물증이. 이게 1.5리터 뭐 콜라병, 사이다병, 환타병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물병을 하기 힘드시면 저기 뭐 집에 아령이 있으면 아령을 해도 되고 혹은 무거운 책이나 뭐 가방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걸 들고 하셔도 됩니다 무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기 때문에 더 강한 힘을 가하면 더 많은 피가 이동하고 더 많은 가스가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병을 들고 가슴을 들어올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허리를 고쳐세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러면 막 트림도 나오고 막 가스도 나, 나오고 자 목도 이렇게 흔들어 주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가스가 올라오면서 창자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창자 운동 기능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창자가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자가 안 움직이는 이유는 가스가 못 빠져나가면서 가스가 자꾸 창자 속에 누적이 되면서 창자의 전체적인 내부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창자가 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창자가 안 움직이면 피가 안 돌게 되고 피가 안 돌게 되면 대사, 그러니까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피로감이 찾아오고 몸살 현상이 나타나고 감기가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자 이걸 뭐 얼마나 하느냐 일단은 뭐 처음에 저저 저 여러분들이 처음 이동 영상을 들었다면 10분에서 20분 정도 한번 해 보십시오 어, 그런 다음에 느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고 팔로 했는데도 잘안 된다 이러면 집에 가서 꼭 병이나 아령을 들고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해 보시기 바라고 자 만약에 아이 효과가 좋다 근데 조금 좋아지다가 또 체했다 자, 이렇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동작을 하루에 자, 뭐 5분씩 해도 좀, 5분씩 해도 괜찮으니까 하루에 뭐한세 타임이나 네 타임 정도. 어,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꾸 하려는 습관을 가지시고 또 만약에 병이 없다 이러면 걸어 다닐 때는 어깨를 자꾸 치고 목을 이렇게 흔들면서 바람을 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죠? 어. 또또 틈틈이 또 이렇게 팔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면 팔을 위로 들어올리면 이 폐가 사실 여러분들이 그 이폐 위쪽 부분이 약간 수축이 되고 아랫부분이 약간 팽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하면 폐가 자꾸 위쪽으로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컨디션이 계속 좋아져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것도 너무 하면 이 어깨가 살짝 그 피가 몰리면서 그 혈관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약간 어깨가 약간 아픕니다 아프기 때문에 제가 이 동작과 병행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이걸 한 다섯 번 하고, 이걸 한 뭐, 열 번이나 스무 번 정도 이렇게 하고, 텀텀이 목을 자꾸 흔들어 주시는 겁니다. 목을 열심히 흔들면요,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절대 치매가안 걸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겪고 있고, 많은 의사분들이 치매 질환 유전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피가 정상적으로 뇌에 공급이 되면, 치매는 안 옵니다. 왜냐면, 뇌에, 혈, 피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되면, 뇌혈관이 점점 좁아져요. 좁아들다가, 나중에는, 이게, 피떡이 고이면서 멈추, 그러니까 차단, 막혀버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서 뇌경색, 뇌가 딱딱해져 버린다. 혈액이 공급이 못되면, 뇌경색이 오면서 치매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뇌혈화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정상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목을 열심히 안 들고 바로 내쉬는 호흡에 관심을 갖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죽을 때까지 치매나 어떤 어떤 그런 부분들은 경험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떻때 그러니까 보면 좀 의학은 그 치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나타난 발병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없앨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보통 이렇게 어, 미, 그 어, 대체 의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병이 안 걸릴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연구를 자꾸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머리만 열심히 흔들어줘도 뭐 가끔 가다 물구나무 석이만 습관적으로 하루에 뭐한 1, 2분만 하더라도 평생 가도 치매에 걸리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머리가 빠지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그죠? 어, 얼굴에 노화 현상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20년 동안 이 소화장애, 그, 과민성 대장증이라고 하는데 이 병에 그래서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여튼 그이 병의 치료법을 찾다가 찾다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는데 하여튼 소화불량은 굉장히 간단한 게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꼭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자그 그러니까 하여튼 꼭 실행해 보시고 그죠? 어, 처음 하신 분들은 1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 좀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어. 그리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하루 정도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이, 아, 속이 조금 편안해진다? 아, 뭐, 몸이 가벼워진다? 이런 느낌은 반드시 가질 것입니다. 반드시 가질 거고. 실제로 제가, 제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저 뒤에 사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제 상한계네요. 상한인데 딸아이 친구 중에, 그, 어떤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 집에 자주 놀러 오는 친구인데, 얘가 맨날 배가 아프대요. 배가 아팠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만, 어, 병원에서 창자가 꼬였다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아 이제 큰 병원에 가보라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 주, 그 수술 준비를 하려고 어, 예약을 하려고 한다 그 다음날 그니까그 그 제가 말하기 다음날 큰 병원에 가서 이제 뭐하 수술 수술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그 우리 아이하고 같이 와서 숙제를 자꾸 해요. 숙제를 자꾸 하는데. 걔한테 제가 그냥 카도 배가 아프다길래, 야, 그러면 아저씨가 내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 따라만 해봐라. 따라만 해봐라. 걔 어떻게 하나 면 바람을 불어봐라. 불어봐라. 그 하여튼, 불어보라 그랬습니다. 불어보면서 제가 이 물병을 줬어요. 물병을 줘고, 아저씨하고 같이 50개만 하자. 어떻게 하나 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50개를 제가 시켰습니다. 50개를 시켰고. 자, 기분이 좀 어떠냐? 이러니까, 음, 잘 모르,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잘모르겠어 지금은 배는 안 아프지. 예, 네, 지금은 배는 안 아프고. 그럼 집에 갔어.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집에 그 냉장고에 콜라병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잠자기 전에 오늘 또한5 0번 정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럼 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하여튼, 다음날, 여기, 또, 제 집에 숙제하러 왔더라고요. 숙제하러 왔는데, 물어보니까, 배가 아프냐, 안 아프냐, 니까 그러니까 배가 안 아프대요. 그 배가 안 아프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그냥, 약간, 좀,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우있는지 일단은 그냥,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얘가 계속 배가 안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창자가 꼬였는 게, 풀 풀어졌는지, 어쩐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배가 안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더 이상 복통에서 벗어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이거는 그냥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예화를 하나 드렸습니다. 사실은, 어, 이병을 그, 걸리신 분들이 한국의 대사증후은과민성대장증후군 그, 그, 확진 환자들이 약 400만 명이 있답니다. 어, 400만 명이 이병에 걸려 있다고 하고, 소화불량까지 합치면, 뭐, 한 2천만 명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입양해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어,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 좀 심한 증상 아, 본인이 대사증후군이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다 어, 만성소화불량이다 트림증상이 있다 뭐 그죠 어, 간질환이 있다 간질환 또 여기 문제가 있거든요 어, 폐가 자꾸 눌러버리면 간질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또대장의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꼭 대사증후군 치료법이라는 동영상을 클릭하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한테 어, 치료에 어, 여러분 병원에서 약도 드시고 같이 치료와 함께 어, 이, 이 방법을 잘 이용하시면 치료에 훨씬 더 빠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근데 약만 의지하다 보면 안 나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약에 내성이 생기면서 근데 약과 함께 이 방법을 잘 이용하시면 더 확실한 치료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어, 어떻게 하든 꼭 실행해 보시고 어, 치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